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아메네모 탈취제 매직 포켓과 프리지앤프리죠 프리지 프레시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아메네모 매직 포켓 먼저 살펴볼게요 아메네모 매직 포켓은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100g씩 4개 들어있고 하나는 30g씩 10개가 들어있네요 사용 용도를 살펴보면 옷장이나 서랍장, 신발, 침구류 등 어디에서는 쉽고 간편하게 넣어서 사용하면 되고요 그럼 한번 제공해 볼게요 절취선이 있어서 이렇게 쭉 잡아다니면 절취가 되네요 30g 10개의 잎짜리는 부드러운 부직포로 이장이 되어있어서 어, 어디든 이렇게 쏙쏙 집어넣으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100g 짜리도 한번 개봉해 볼게요 100g 짜리는 이건 크기가 크니까 이불장에 넣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엔 아메네머 프리즘 프리저와 프리지 후레쉬 인데요 이 제품들은 둘다 냉장고 탈취제 용도로 나온 건데, 프리지 앤 프리저를 살펴보면, 어, 이렇게 앞쪽에 절취선이 나와 있어서, 이거 절취를 하고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날짜 쓰는 난이 있는데, 얘가 날짜를 쓰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될것 같아요. 절취선은 양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열어볼게요. 쉽게 빠지네요. 조금 열어보니까 부드러운 부직포 안에 베이킹소다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사용 날짜를 적어주면 되는데요. 프리지앤 프리젠은 그냥 이대로 냉장고에 톡 하고 세워두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어, 이 프리지 후레쉬인데요. 프리지 후레쉬도 한번 열어볼게요. 프리지 후레쉬는, 어, 어, 부지코가 이렇게 안쪽에, 안쪽에 들어있는데요. 뒷면에 보면 냉장고에 붙이기 좋게 땅판이 있어서 이대로 냉장고 옆면에 이렇게 탁 붙여놓으면 냉장고 공간 활용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옷장이나 서랍장, 신발장 등에 이렇게 구석구석 넣어봐야겠어요.